안녕하세요, 골 o t r 여러분, Hot f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잡아서 먹을 생물은 어, 사실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왜냐면요 오늘 잡고 싶은 게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개가재라고 하는 건데 외국 학명으로는 샌드크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요거는 수산시장 가셔도 절대 절대 절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를 찍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데 르 일단 로프닝 찍어보는 거야.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러 가야 돼. 혼자 잡으러 갈 시를 같이 잡으러 가요. 레츠 고. 네, 여러분 아마 이 영상 못 올라갈걸요? 대박. 자 여러분 오늘 저의 치트키 아닌 리트키 남촌을 만나러 왔는데 잠깐만 이거 한번 보고 가세요 노을 한번 보고 가세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명 개아저씨네 옛날 노래 근데 항상 여러분 제가 먼저 오고 남촌이또안 오시네 남촌남촌 어디 계세요? 남촌안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 수민네가 삼촌 거긴데 삼촌이 안 계시면은 에, 에, 에, 에. 어떤 래키를 훔쳐갈까? 여기 놀고 있는 도다리 래기 아이고 아이고 스트립프 샤넬이 바르기 야 삼촌 문어도 많이 잡으시네 저기 숭어는 아우 비린내 개쩔어요 저렇게 안 먹어 자,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도달입니다 도달의 회 기가 막히게맛있죠 지금이 한창철인데 지금 여기 롯나마네요제 삼촌 딱 10분 드릴게요 안오면 저거 제일 큰놈 가져간다 아 여러분 저차 보이시죠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창문이 왜 이렇게 더럽냐 자 여러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 1일에 이렇게 배 타고 해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는 일출본 적이 없어 1월 1일에 그래서저 그렇죠? 해가 문제가 아니라 배가지가 네 나와줘야 돼요 배가지안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배또탈 수도 있다 와 근데 이거 삼촌이 모터 뭐 바꿔다는데 재밌네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도표 보이시죠? 저기 이제 삼촌이 내려놓은 그 물의 도표입니다 삼촌이 걷어주시고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한번 건져보도록 할게요 대박 개가자 한 마리만 걸려라 그러면 저금뭐 하나 딸려오는데 도다리죠? 광어새끼 광어새끼에요? 광생이야. 아 버려 너는 눈참 좋다 노을도 보고 거의 한 박스 치워졌는데 삼촌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묵이 없어서요 삼촌 죄송해요 자 여러분 일단 그물 하나 끝났고 바로 다음 그물 한번 가볼게요 당도다리요 여러분 도다리 한 마리 걸렸습니다 도다리 이야 아 이거 잔거예요? 지금 삼촌 가져가신 게 하나도 없는데? 금지체장이에요? 삼촌 표정 좀드세요아 돌개네 돌개 개가지 아니고 여러분 돌개 올라옵니다 돌개 팔 하나 잃었네 이거 돌개발려에요 팔레기 여러분 저거 저번에 보여드렸죠? 아구 잡을 때 보여드렸는데 서입니다 서대 서디. 서해에 좀 많이 있는데 동해에 요새 좀 많이 올라왔다 그래요 아, 얘도 안 돼요? 제가 첫발 없으면 끝발이고, 끝발 없으면 첫 발이 거든요 이건 뭐개속이야 어쨌든 무조건 잡힐 거예요. 저 마지막 드라이에. 자,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 젤리 같은 거. 저게 해파리 사체입니다. 어, 잔인하다. 지금 마지막 드라이 끝나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자, 여러분 그렇죠 갑자기 육지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으니까 육지에 있지 여러분 사실 저는 못잡아도 다시 도전하면 되는데 삼촌은 이게 어비이기 때문에 삼촌도 오늘 가져가시긴한 마리도 없습니다 세장이 안 돼서 전부 다 방생을 하셨고 나도 방생 당하고 싶다 개가 제일 애기한테 여러분 다음에 꼭배 타서 또 잡을게요 그때 봐요 언제가 될지 몰라 나당나당 자, 여러분 빨리 빨리 빨리 저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릴 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개가재를 삼촌이 또 잡아다 오셨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 저게 바로 개가재입니다 아이고한 마리는 좀 죽어가네 사례긴 한데 자 일단 한번 꺼내볼게요 팔팔하네 아유 아도바도바동 약간 개깡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 여러분 이게 개가재입니다 굉장히 지금 특이하게 생겼죠 개가재에서 꼬리가 약간 잘린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자 일단 이 녀석들 제가 가져온 통에 옮길게요 조수 빨리 빨리 빨리 물 받아 더 받아야지 애들 숨못 쉰다 들어가 얘왜 뒤집어져 있어 야야 야, 야, 귀엽다 잠깐만 얘좀 뒤집어 봐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이 개가 돼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외국에서는 샌드크랩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딱 3월에서 4월쯤에 얕은 연안으로 산란을 하러 온다 그래요 근데 이 얕은 연안이라고 해봤자 그래도 한 수심 10m에서 30m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질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삼전을 이렇게 구해다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모왕이 굉장히 신기하고 집게발 보시면은 굉장히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꼬리가 약간 나다만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쪽에코란을 해가지고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생긴 거어 여기 눈 있구나 요거 요거 눈이네 두개어 어어 어. 눈 들어가네 얘도 자 근데 여러분 얘네가 샌드크랩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를 모래에 두면 은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미안하다 민우가 오늘 너좀 망칠게 자 한번 모래에 놔볼게요 뒤졌니? 지금 얘가 여러분 죽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죽으려 하는데 잠시만요 심폐소생술 어 그래 살아나 살아나 야야 너 팔팔하네 자 너로 해볼게 자 파고 들어가 봐 너도 뒤졌니? 이거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 그러면 물속에다가 흙을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한번 흙을 넣고 여기 올려볼게요 야보이시 여러분 야얘 보세요 얘 계속 파고 들어가죠 야야야 야, 야, 야 그만 파 덮어줄게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 얘는 살짝 상태가 맛이 간것 같은데 얘네가 죽은 척 한다 얘네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죽은 척을 해버려요 그러다가 좀 위험이 없다 싶을 때 모래를 옆에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은 말을 안 들어 이... 너네 파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다 죽은 거 아니야? 얘는 땅을 팔 생각이 없나봐요 오케이 그렇지 다시 들어가 형형형형 숨어 아 이렇게 해줘야 되네 워밍업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너도 그냥 땡콩 먹고 집에 가자. 어쨌든 이 새는 그래 지금 말한 번 집에 가서 초배를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나사 나사. 자르 화장실 갔다온 사이 이렇가 땅을 논합하고 있는데 야 땅이 그거밖에 없어 이제 팔데가 없어 임마. 내 파는 거 보시면은 손으로 모래를 밀칩니다. 약간 위협적인데 파나 봐요. 보세요. 스릴 즐기네 사이코패스 느낌. 너개겨 요새 개지는 소리 안 나게 깨배. 야. 내가 이겼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샌드크랩이라고 하는 개가재를 잡아왔는데, 오는 도중에 둘 다, 어, 리저버렸니?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요 녀석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죽은 것 같고, 얘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원래 개팔팔했는데, 드랍더 개가재.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딱 팔려고 엉덩이 실로실로 펀치, 내새야 자, 여러분, 근데 제가 한 1년 전쯤에 요 개가재라는 녀석을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먹었거든요? 었 그때도 삼촌이 쟁여졌어요. 었 그래서 그물에 올라온 거는 못 찍었었고, 그리고 그때 딱한 마리만 먹었는데, 맛이 맛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자, 근데 두 마리도 솔직히 많지 않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삼촌 0 0배렛 해서 거, 건물에서 올라온 개가 자레 개를 잡아서 먹어볼게요 만약에 내일 했는데 안 올라왔다 그러면 그냥 이두마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숨 오래 참고 있었지 촉촉해져라 다시 자 그럼 요 녀석들 여기 봉지에 들어가 너도 들어가 바로 돌려서 묶어버려 야! 내일 뒤져서 보자 조심히가 펀치 내일 네, 봐요 라탕 라탕 자, 여러분 다시 배에 탑승하겠습니다 유튜 보세요 기감을 켜면 다 필요없어 개가 제나자 여러분 이제 도착해서 금을 걷어볼게요 이야 벌써 나오네 참가자미 저거 열고 바로 던져 자 그리고 가자미 또 나오고 버려주시고 자 여러분 이거는 전복 소라라고 하는 건데 종네 안에서 좀 많이 나오나고요 이거는 삼촌이 판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 둘게요 가자미들 주렁주렁 오또 떨어지네 쟤는 심장 웅조렁 느꼈겠다 노리기구 탈때 느끼는 거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덩어리 하나 보이시는데 저게 해파리좋 조... 고각입니다. 약간 깊은 것으로 오면 해파리가 벌써 나와요 더 퇴치 간다 4.1 타 2피 올라온니다 삼촌 저 꽃게 주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숙회네, 숙회. 지금 빼기 어려우니까 옆에 다 걸어 놓을게요. 근데 왜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여러 가지야, 꽃게. 아, 그냥 여러 가지인 거예요? 야, 그거 플라스틱 쪼아. 니네 손만 아파, 임마.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구 새끼들이 걸렸는데, 아구 이마나 거게보신적 있으세요? 큰 것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귀엽다. 오. 그래도 여러분, 무는 힘이 굉장합니다. 안, 안 빠져. 야, 야, 야, 야, 펀치 새끼야. 이 꽃게를 한번 빼볼게요. 야, 야, 가만히 있어, 무서우니까. 아주 단단히 엎겼네. 이따 뺄게요. 빠져. 자, 여러분, 드디어 개가 나왔습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가재를 잡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데 이야 귀엽다 귀여워 집에 있는 녀석은 색깔이 하였는데 막차 리린 애들은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개가재는 추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방아지에 넣어둘게요 일단 싱싱해지면 나한테 추배를 부탁하자 리바르키야가자미가 삼촌한테 돈이 되기 때문에 삼촌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세요 네.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소락게 거대한 가물이 나왔습니다 저번에 보고 왔는데 맛 더럽게 없어요 자, 여러분 삼촌이 뽑아주셨는데 요거는 헤루질했을 때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사이즈고 자 그래서 얘네 그냥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굴려 서어져와 여러분 꽃게 어마어마하게 오고요와 <웃음> 진짜 사이즈 미쳤다 저거 다 피면은 한 35cm 될것 같은 꽃게예요 여러분 제 발이랑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제 발이 265거든요 꽃게 사이즈 보이시죠 근데 저거 즉각까지 피면은 제 발보다 훨씬 큽니다 보 보고. <웃음> 여러분 보고는이 보이시죠 이 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낚시 바늘도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고 자 한번 부풀어봐 조금만 아 힘이 없구나 미안해 꺼져 잘가 마지막 바스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구레기또 나오네 일타입피다 마지막에 개가지 한 마리 올라와 줄 거예요 전는 항상 끝발이 거든요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삼촌 가재 가재 야 진짜 올라왔네 마지막에 얘네가 오지게 엉켜있어가지고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결국 올라올 거라고 말했죠 킥두마리다 야야야 버둥거리지만 로나 기우니까 추배를 파고 싶네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잡은 가자입니다와 엄청 많아 삼촌 오늘 많이 잡은 거죠? 조금만 기다려 아이고배 까고 복종하고 있네 귀여운 뽀찌래기들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가재 두 마리 했고 또 삼촌님 이거 아까 잡은 큰 꽃게랑 처음에 잡은 좀 보라색 꽃게 했죠 저거 왜 보라색이냐 이봐 군손이 제가 꽃게 챙겨 있어서 같이 가서 이 샌드크랩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복귀 라상라상자 여러분 이렇게 개가재 두 마리랑 오너 어, 롯남 무서운데? 야 가만있어 히야 봉지 다얘 다리 놔 엉덩이 간질간질 얘 다리 아파 퇴이리퇴퇴퇴퇴이리놔 어이, 아이고, 이래, 끼, 결국 이거 다리 하나 부숬네, 이거. 그래도 안 나? 아이고 그냥 아직도 안돌네 이렇게 펀치 래키야 이렇게. 자 여러분 얘도 어느정도 커 보이잖아요 아니요 비교해보세요 엄청 차이 심하죠? 말도 안되게 심합니다 얘 우와 야아아아야 아, 일어나 개인기 지금 하지 말고 일어나 개인기 시간 아니야 자러분 개를 잡을 땐배 쪽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얘네가 술을 못 써요 근데 가끔 머리 좋은 레게들은 팔을 안으로 젖혀가지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펀치 봉지로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 I believe I can fly 버려 자 여러분 얘들을 얼려줄건데 왜 얼리냐면요 갑각류들이 때렸을 때막 통증은 못 느끼는데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특히 열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해서 지금 살 있는 상태로 열처리해서 요리를 해버리면은 얘네가 신경을 다 끊어버려서 다리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살아있는 개를 튀기면은 다리가 빠바바 끊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얼린 다음에 해동 시키고 요리를 하면은 얘네도 고통도 덜 받고 고통의 문제가 아니네 죽으니까 어쨌든 돌려서 묶어버려 <웃음> 자 그리고 요 개가재들도 마찬가지로 봉지에 한 마리씩 담을게요 아이고 귀여워 여러분 얘 키워달라고 하는데 다음에 여과되면꼭 키울게요 지금은 안돼요 왜냐면은 배가 고파 미안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 잠깐만 아이고 얘 아직 이게 있었구나 잠시만 이건 내가 벗겨줄게 기다려봐 아니다 생각해보니 얼린 다음 베겨야 되겠다 그냥 쳐들어가라 너는 빵이 좀 크구나 너는 아주 먹으면은 나삭나삭하겠어 너도 쳐들어가 돌려서 묶어 열어버려 들어가야 겠기야 인프로 트백으로 다 다시 남갑시게요 12시간만 올릴게요 12시간뒤에 봐요 락락락 열어보자 일로와 이개가제야 일로와 이 꽃게야 자 여러분 이렇게 대왕꽃게랑개가제 4마리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녀석들의 해동시켜줘야 됩니다 1시간만 익사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꽃게 두마리 전부 다 해동되어 그리고 샌드크랩도 전부 다 해동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개두마리도 몽땅 제가 먹을 건 뭐.. 뭐야? 누구지? 여러분이, 예개 가져왔어요. 큰거두말이야 구두마리, 작은 거두말인데한 마리 달라고요. 응. 어차피 작은 거밖에 없어가지고 내한한 한 마리 드릴게요. 네 이따 갈게요 네, 응. 러머니가 이 영상 보시면 난리었다 돈소 색깔아, 어, 너는 러머니한테 가자. 아참 러머니 이것도 작은 거예요. 이거 그 시각 효과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요기요 네 마리의 개 가져와 요기요 거대한 꽃게를 끼로 뭘할 거냐 바로 바로 바로 요즘 유행하는 로제 파스타를 먹어보자. 보통 파스타집 가시면 로제 파스타 같은 거 있긴 한데 이렇게 큰 꽃게와 이런 희귀 감... 약간으로 들어간 로제 파스타는 없기 때문에 제가 로제 파스타를 만들어서 한번 추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큰... <놀람> 먼저 이래기를 전부 다 목욕하러 가자 자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요런 가까을 씻을 때는 요 양치로 아주 예쁘게 양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웃음> 잘 지내서 꼬스나 너도 시원하지 여기 라가리 조져줄게 조져조조조 자 그리고 요개가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개가재는 개보다는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모래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걸 한번 조져줘야 되는데 사실 말하면요 요 칫솔이 더 더러워요 우선 저자 저자 저자, 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시원하게 때려다 벗겼으면 이녀석들을 그냥 통째로 튀겨버리면 됩니다 아차차 여러분 튀기기 전에 얘들을 물기를 싹 빼줘야 돼요 꼬수 나몸 닦자 운동했니? 되게 근육 많아보이네 가시도 많고 리바 레등때좀 밀어줄게 옳지 옳지 아유 검은거 봐라 더러운 레기자 우선 내 미팅 그리고 바로 파이어 자 그럼 그래, 여기다 기름을 개만이 부어줍니다 엉엉엉엉 어, 어, 어, 어, 어. 자 그리고 기름이 뜨거워질 때까지 잠시 대기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닦아지면 아주 제소지게 터져버려서 원래는 이 영상 개가 제영상이었는데 메인이 그냥 개큰꼭개가 돼버려가지고 개가, 개가 제야 미안해 어쨌든 나는 억으로 성공 바로 입장한디 현타 개빡세게 오네, 이거. 잘 가요. 여러분, 이거 넣자마자 엄청 킬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가를 봉쇄해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 한번 기다려볼게요. 소리 봐라, 소리 봐라. 필 준비한다. 뭔가 크게 한번 터질 것 같은데? 오 무서우니까 그냥 닫아버릴게요 자여러 아주 푸푹 튀겨주겠습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익혀야 돼요 특히 갑각류 어패류는 아니면 먹을래요 비브리 오 그만할게요 아하 아, 개아프나 뒤집어 오 여러분 이거 색깔 보세요 색깔 진짜 예쁘죠 닫을게요 이 정도면 됐다 턴오프 열어버려 와우 지금 개 롱구멍에서 거품 보글보글 지글지글 자글자글 로글로글 로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이 녀석은 여기다가 기름을 좀 빼줄게요 야 이게 무겁습니다 여러분 한 8kg쯤 되는 것 같아요 들어가라 와 색감 너무 예쁘다 핑크 내개살들은왜 여기 있냐 자 여기 귀여운 개가제들 바로 투어할게요 자기가 연 자기가 개수나 자기가 가수나 자 여러분 보시면 개는 굉장히 빨개졌는데 개가제들은 희한하게도 보시면은 빨개지지가 않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빨개지는 이유가 갑각로의 키토산이란 것 때문에 빨개지는데 얘들은 키토산이 그렇게 없나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영양가 없는 내끼 괜히 잡았네 펀치 자 보시면 빨개지네 어 영양가 있다 미안해 자 오케이 다 됐다 너네들로알라와얘 색깔이 되게 분홍분홍해서 예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얘네를 제가 거의 딱 1년 전쯤에 한번 튀겨. 먹어봤었는데 진짜 얘네가 맛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부드럽고 맛이 있는데 오늘 로제 파스타를 먹으면 더 맛있겠다 초벨 여러분 이두레낀는 잠깐 여기서 기름을 빼주고 이제 이 스파게티만 날 끓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이 면을 골라냐면요. 라리 써있죠. 라리 이리얼두 개가 뭘까? 아마 둘다질 바로 끓여볼게요. 물을 품은 냄비 파이어. 자 이제 이 파스타 면을 넣어줄 건데 파스타 면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가오입니다. 가오. 짜세라고도 하죠. 오케이 102.3도 자 이제 바로 멋있게 넣을게요 안내 아, 네, 리발 어 제발 타지만 마라 제발 타지만 마 제발 부탁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파스타 면이 들어갔으면 Wait Lucky no, 7 Minutes 리발 롬나 멋있다 차자차 아, 차. 여러분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야 돼요 살짝 쿵 어, 롬나 많이 넣었다 자 여러분 다 된거 같은데 면한 줄기만 잡아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유도 30 전분 20. 드럽게 맛없는 맛체이 바로 턴오프. 응 부어 버려. 자, 여러분 이제 파스 안에 들어갈 각종 야채들이 바로 마늘 얘기들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살라삭 라삭. 라사, 이런 거 찍지 마 이씨. 라삭? 사무라이. 자삭. 꼬르동. 자, 그리고 양파를기 바로 던져서 비닐 벗겨 버리기. 떨어뜨려서 라삭. 사무라이. 사실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버려.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라삭.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씨. 접어들라. 뭐 잘못했습니다 냄비에 기름 조금만 붓습니다 언! 자 그리고 아까 썰어 넣었던 거 그냥 다 투하 내 친구 이현이도 투하 양파리기도 투하 자그 다음 바로 웍웍웍웍웍웍웍웍워워워나 카리스마 있습니다 자그러면 이렇게 어느정도 익었으면 일단 토마토소스 3대 우유 2대 자요 생크림도 2자 요러면은 롯나 맛있는 로제파스타 비율이니까 잘 기억해요 여기 관자놀이에 자 그리고 저저저 저, 저. 와 여러분 색깔 보세요 로제파스타 색깔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면을 바로 투하 다시 조사조사 조사조사 조사, 조사. 자 그리고 오늘의 액기스 개가 잘했기들 투하 투하 투하 투하 또 조사조사 조사, 버무려 로제 조사 개가 잘했기들 자 그리고 진짜 엔딩으로 롬나큰 거대꽃게 바로 들어가라. 자 끝!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됐는데 미쳤죠 여러분? 개 크기가 실제로 이만합니다 여러분 진짜 커요 제 얼굴보다 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잡아가지고 얼리고 해동시키고 해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걸리고 왔습니다 배도 두 번이나 탔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 파스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파스타 여러분 젓가락으로 안드시요 촌스럽게? 요런 거 그냥 싸 이렇게 말아가지고 바로 초배르! 와와 <놀람> 와. 18,700원. 해맛있어요, 여러분! 와! 상만 PD님 어때요 저잘 만들었나요? 제 점수는요? 니네 목소리가 놀래지 마임마자 여러분 그냥, 그냥 진짜 시중에 파는 거랑 맛 똑같습니다 저는 토마토 소스만 썼고 나머지 생크림 우유는 뭐 시중에 파는 거인데 사실 여러분 간단하게 먹으려면 로제 파스타 소스 통이 있어요 그거 놓고 하면 끝이에요 그냥 제가 개고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드디어 여기요 개가지 한 마리 뒹굴러라 자 여러분 요 개가지가 굉장히 귀한 이유가 뭐냐면요 딱 4월에만 그물로 잡혀가지고 이때만 먹을 수 있고 수산시장 아무리 돌아다니셔도 이 개가지랑은 팔지 않습니다 요거를 진짜 먹은 사람 어떻더라고요? 자 요거는 갑이 연해가지고요 그냥 넣고 바로 씹어도 돼요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를 음, 진짜 맛있어와 여기에 파스타 한 바퀴 돌려도 맛있겠는데?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돌려 초배야와 우와 진짜 맛있다 와 카메라만 여기 침 흘린다 침좀 닦아 <웃음> 잘 받아주네 자 개가재는 이런 표현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옛날 한과 중에 육아 알죠 육아 딱 먹으면은 그냥 바삭해진 육아가 있고 옆처럼 약간 짓눌리는 그런 육아가 있잖아요 짓눌리는 갑각류를 먹는 맛이에요 진짜 안에서 살이 쭉 짓눌려요 그리고 갑이 튀김가루에 튀긴 것처럼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와 요거는 같이 말아서 먹어봐야겠는데 개가지 위에 파스타면 망고 바로 초배름 면을 바싹하게 뜯어서 먹은 것 같은데 dpd님 저잘 만들었나요? 자 여러분 밀키스 같이 먹어줘죠파이야와 밀키스가 최고야 자, 여러분 개가지는 진짜 여러분들이 잡기 정말 힘드시겠지만 가끔 개그물 낚시할 때이 개가 제가 잡힌다고 요자 그럴 때 어, 이거 이상한 거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간단하게 튀겨서 먹어보세요 지금까지 먹었던 각방류 중에 진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킹크랩 축소한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아하 달라고 깜빡했네 깜빡했네 아니 오늘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영상 계속 찍을 때저 혼자 상가대 설치해 놓고 상가대 혼자 번갈아가면서 하다가 먹을 때 갑자기 저봐 내가 찍어줄게 야이 낄끼야 오케이 알았어 개가좀 먹어봐 요거 요거 요거 요거라 했는데? 여보 맞잖아 초배룹 보종을 <웃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자, 여러분 사람마다 취향은 다른데 저희 카메라맨은요 예민하고 처음 먹어본 거 진짜 잘못먹거든이자잘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자 대망의 요 꽃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꽃게 그냥 여기 잡고 짜오와야 알찬거 봐 우와 여러분 이거 알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이거 진짜 기대되처초에르나 죽어도 돼 지금 죽으라고 쳐다본 거아 아니구나 내꺼야 임마! 자 그럼 이게큰 개를 잡았으니 요게 별미입니다 자 여기다가 파스타를 넣는거에요 와하 그리고 비벼 자연스럽게 여기 롯나비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롯나비벼 자 그러면 개 알과 내장이 이 파스타에 쫙 베고 있을거란 말이에요 이야우 하하개 내장 로즈앤 파스타 바로 초발릅 나 그냥 지금 뒤질래 여러분 제가 개 내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개 내장 싫어하는데 로제 파스타에 내장 맛이 감이 되니까 너무 맛있어요 전혀 비리지 않고 텁텁함도 하나도 없어요 요 개살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라삭! 와우 살 보세요 살. 살요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파먹으면 되거든요 안 파진다 자 여러분 요거는 요기에다가 그냥 콕콕콕콕 찍어가지고 요렇게 바로 먹어볼게요 제가 요거 튀긴 이유가 뭐냐면 각각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좀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왜냐면 바로 요렇게 개걸스럽게 처먹으려고 개를 초배를 살보... 에에에 아니 살보... 자, 자, 더러운 느낌 우와 와 살보세요 살 제가 먹고 나면 더러운 살보세요 더 더러워 해줄게 상만아 나좀 죽여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 알을 요렇게 여기에 넣어서 자 요게 살들다 여기다 넣을게요 자 알이랑 살 넣고 여기에 베이컨 3개 추가한 다음에 면당 넣고 바로 조조조조조조조조 마지막은 카메라만 주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쏙 말아버린 다음에 자 바로 초배를 f o